매드무브에서본그 장면? 좋아요 거독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또좀 맞아줘 어 맞아요 두개 박았네 이렇게 시각하는 것도 아끼기도 하고 일로 와야지 내 점화킬이네 이거. 아, 일필아필 1, 2 번. 아 기분 너무 더러운데. 아 진짜 너무 안돼 이거. 답 너무 망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? 실적 위로 부비겠어. 부비 테스, 부비 테스. 아 진짜 다 끝났다. 어떡하냐? 이거 저다 끝났어요. 어떡하죠? 오케이, 어떻게,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? 아레빈데비오라 이번 턴에 못 잡으면 그냥 답이 없는데? 제발! 아아! 아 다 don't know w 나 a t she i 오케이, okay, 나도 라인 잡았다. 이라인 무너지지만 않으면 좋겠는데, 근데 무너진 것 같아. 애플을 정리하면 안 됐을 것 같은데, 뭐들 골라나? 와, 나 미쳤... 거의 살수대첩 만들어야 되는데? 말이 안되는데 이거? 뭐가막반짝거리 쟤는 평타 치는데 인간적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라인을 안믿네 잠깐만, 타임 아니, 틀. 아 개호반이야 딜 다이브하면 죽잖아 이거 어떻게 나? 아군이 당했. 는데 다이브 안 가도 죽을 것 같긴 해 사실. 당습니다나 바꿔보자. 일단 리셀리셀. 리셀. 감사합니다. 되게 좀 무리해 주셨네요. 공수한 번만 어떻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용내를 으서저 잡았다. 진짜! 매드브에서본그 장면 그 장면 그 장면 매드브에서본그 장면 근데 바텀 터져 나가네? 어쩔 수가 없네. 어 응수, 아 근데 응수를 일부러 아끼기도 하고, 그러니까 내가 계속 피하고 있어. 그러니까 응수를 제가 한 번도 안 맞았어요, 한 번도. 단한 번도. 스턴이든 그냥 슬로우든 단한 번도 안 맞았어. 그냥 걸어놓고 계속 사이드 모빙 하니까. 이러면 사실 c p u 라도좀 난감하거든, 다이전에서. 무탈체 아니야 민협 먹을 때 살짝 맞춰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러면 이런 답이 없는거야 이런 일방적인 제격 어 아, 이속이 빨라 맞출 수가 없어 자마도 없고 궁도 없고 천천히 해봅시다 아, 같다 와, 같다 진짜 안 움직여. 저궁다거든이번에 아, 궁 맞췄어야지. 턱두 개. 아, 뛰어라 매도무신다. 아.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온다 그 시간 천천히 오고 있다 머릿속에 그려진다 아 나는 막고 있어 거 없지. 1레벨에 플래시 쓴 거? 그게 좀 크긴 해 근데. 공... 아... 플래시가 안 써졌어. 공 좀... 아... 공좀 빨리 주지. 그냥 바로 공좀 주지. 그러면 스턴 그거 에어본 돼가지고 안 맞았을 텐데... 아니, 시간 잘 벌긴 했다. 그분 성장 미쳤는데? 이거니깐요 플레메 먹고 치나? 아씨 한번 싸, 싸워볼 까 그랬나? 방금 잡았을 것같은데 플레이 썼으면 아 이게 이렇게 아다리가 이렇게 된다고? 와 이게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된다고 이게? 앵어머하네 진짜 나이스 나이스 음. 아 아파요 뚫지마 당신 센거 알겠으니까 나 닌자 신발 가져오고 보자 커키 했다 아이 까지그 씹혔어 이까지 씹혔어 그 정수에다가 그냥 스톤에 맞을 걸 그랬나? 아이고 생각선이 바텀에서 했으면 안 됐는데 바텀에서 할거있으면 잡았어야 되는데 바텀 이차를시다 할 수가 있나? 그냥 쭉 밀게요. 야, 이거 됐다, 이 됐다, 와, 이거! 됐다, 이 씨발! 야, 개, 와! 일보 열어주고 깨비 지금 누가 누가 피오라가 클레드 카운터래? 킹화였네. 이네 생일 이걸 건다고, 이걸 건다고 소리를 듣고, 이걸 건다고, 이 소리를 듣고 건다고? 이소를 듣고 건다고? 핑 이렇게 튀는데? 내가 나갔다 내가 볼게 상대 게임 그렇게 잘 풀어줬는데 왜 던짐? 이말 나온다 진짜 아이 촐싹대 약 같은 냄새가 나네 엘리스 판테온이라 이게 힘 빠진다 확실히 아 꽂았네 포시에 있었는데 네이스 나는 점수 좀 낮은 금하지 와그분 쌉캐리 점수 좀 낮은 금하지 그분 쌉캐리 인정이다 이건 진짜 이건 줘야 돼 그분. 와그분 혼자 그냥 야 진짜 그냥 그냥 성장해가지고 그냥 찍어 누르네 한번 죽으니까 들량 1등일 것 같은데 내가 1등이네? 아, 내가 캐리했네? 뭐야 내가 들량 1등이네? 뭐야